안녕하세요. 숨은 고수 숨건 언니 박서연입니다. 부와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표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종이에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때는 언제까지 이루겠다라는 기한과 측정 가능한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매일 보는 곳에 붙여두고 보십시오. 마음속에 달성해내겠다라는 이미지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정착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다 적어서 눈앞에 붙여두고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인드셋이란 무엇일까요? 마인드란 자신의 목표나 꿈을 구체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란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정말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싶은가? 나 자신을 믿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꿈, 희망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을까? 성공할지 못할지는 모두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누가 성공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실천하며 꿈, 희망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마인드셋이 중요할까요? 돈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과가 나는 사람, 성과가 안 나는 사람은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높은 의식 수준과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배운다 한들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하우를 입수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배운다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인드셋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곤 하지만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으며 뛰어난 이미지 메이킹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사고 방식을 배웁니다. 지금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원래는 스킬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재력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 제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하 성공을 이루는 비즈니스 마인드셋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세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부하성공으로 이끄는 I Love y o u t u 순구언니 박서인이었습니다.